안녕하세요 유지쌤입니다 아, 오늘은 올리브영에 이런 글씨 느낌 이 있네요 이런 글씨체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느낌 이선 라인 이런 것들 다 파워포인트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인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파워포인트로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꼭 ppt 표지 같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테두리에 무엇인가 이렇게 테두리가 다 있어요 자 이런 효과를 파워포인트에서도 일단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텍스트 를 한번 적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텍스트를 적어 보시고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꼴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슷한 글꼴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때 잘난채가 아닐까 싶은데 그냥 비슷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닥터 이지와 함께하는 스킬 슬기로운 PT 복습 참 좋죠 자 그리고 일단 여기는 이 텍스트 형태를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텍스트 상자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스킬은 파워포인트 2010버전 이하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텍스트 상자 자체에 제가 효과를 집어 넣을 건데 효과를 집어 넣기 전에 일단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 줄게요 그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가장 먼저 텍스트 옵션 여기 가시면 네온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네온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네온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색상을 여기 있는 그 초록색 비슷한 색상으로 바꿔 볼게요. 바꿔 보면 이렇게 닥터 이지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PT 복습이라고 하는 느낌처럼 일단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크기를 조금 더 넓혀서 한 20pt 정도로 하고요. 투명도는 무조건 0%로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닥터 이지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PT 복습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이 상태에서 그림자 효과를 집어 넣어 줄 건데요. 그림자 그리고 색상을 조금 더 어두운 초록색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흐리게도 0 그리고 간격을 조금 더자 이렇게 해주시고 각도도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 있게끔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나와요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색상들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색상은 약간 노란색 정도로 닥터이지 자 이렇게 바꾸니까 뭔가 비슷하게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나마 조금 비슷하죠 그쵸? 뒤에 있는 그림자 효과까지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활용해 주실 수 있느냐면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를 또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죠.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이지쌤과 함께하는 파워포인트 스킬 강의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글꼴을 조금 더 얇은 글꼴로 바꿔 볼게요 전 얇은 글꼴 중에서 에스코어 드림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텍스트 상자 자체 색상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제가 또 초록색 위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좀더 밝은 초록색이 낫겠죠 좀 밝은 초록색 자 그리고 색상은 흰색 그리고 이 도형에 모양을 지금 여기가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이게. 그쵸? 이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걸 둥근 모서리로 바꿔줄 거예요. 자, 도형 선택하시고요. 도형 서식, 왼쪽에 있는 도형 편집으로 가서 도형 모양 변경, 그리고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둥근 형태의 텍스트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 점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둥그스름하게 바뀌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비슷하게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그 오른쪽에 사진을 하나 집어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사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사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좀 키워 주시고 마지막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비슷하게 만들어 줄수 있죠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 겉에 있는 네온 효과와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통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미지의 뒷 배경이 이렇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뒷 배경까지 싹 없애주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미지의 뒷 배경을 없애주는 방법은 이미지 선택하시고 상단에 있는 그림 서식 왼쪽에 있는 배경 제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뒷 배경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라색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관할 영역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표시를 해 주십니다 배경 제거 스킬은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부터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2010 버전 이상이신 분들은 누구나 쓸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이하 버전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눌러주시면 비슷하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짠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외부에 있는 그 텍스트와 그리고 효과들을 비슷하게 활용해서 ppt 표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텍스트 상자 자체에 집어넣는 방법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이신 분들은 도형병합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도형병합을 활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텍스트를 이렇게 적어 주십니다 좀더 크게 해서 적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상자를 집어 넣을 거예요. 도형을 이렇게 집어 넣을 거고요.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에서 이렇게 도형 앞에 텍스트가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두 개의 개체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 도형 삽입 여기 아래쪽에 있는 도형 병합을 선택하셔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해주시느냐. 조각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각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도형이 하나하나 다 잘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것을 딜리트키 누른 뒤에 이렇게 원 도형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뭘 만드신 거냐면 바로 이 텍스트 모양의 도형을 만들어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도형이에요.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일단 그룹화를 시켜 주겠습니다. Ctrl G를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실선 있죠 지금 현재 실선을 초록색으로 한번 해줄 겁니다 그리고 너비를 한 2.5 pt 그리고 텍스트의 색상을 흰색으로 채워줄 거기 때문에 이게 도형이잖아요 도형을 단색 채우기 흰색으로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림자 효과를 집어 넣을 겁니다 이 도형에 그림자 효과를 집어 넣을 건데 효과 그림자 효과 여기 색을 조금 더 어두운 초록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흐리게를 무조건 0pt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각도를 좀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간격을 조금 더 넓히고요 자 이렇게 좀더 도형 옵션과 이 선의 너비를 조절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PT 복습 그리고 닥터이지 이 부분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그림자 효과와 함께 여기 있는 이 도형의 테두리 색상을 그림자 색상을 맞춰 줬어요 자 지금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 도형의 테두리 색상과 그리고 그림자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해주니까 훨씬 느낌이 좋아졌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일단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렇게 조좀더 작게 만들어 준 뒤에 그리고 필요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다시 여기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텍스트 자체 효과를 넣는 것과 그리고 텍스트를 도형으로 바꿔서 넣는 효과 이두 가지 형태가 참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 도형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텍스트 상자 자체에 효과를 넣어서 만드는 게 조금 더 간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 줄수 있다는 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는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시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만들어 봐도 표지 하나가 뚝딱 만들어졌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모양처럼 표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지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이 빨간색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이 모양 만드는 거 정말 쉽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제외하고 아래쪽부터 해볼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일단 네모 도형을 삽입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삽입을 했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전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 전편집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검정색 왼쪽 상단에 있는 검정색 을 아래쪽으로 이동 그리고 검정색 점을 선택하면 여기 흰색이 있어요. 흰색 점이 나오죠. 이 흰색 점을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휘어집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검정색 점을 움직여서 또 모양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특이하게 바뀝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을 좀 특이하게 만들어 줬고요 통 놓으면 모양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것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크기를 약간만 작게 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색상을 바꿔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썼었던 그 인물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서 꼭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